이빨 빠진 고양이 누구야? 너야? 체리? 너야? 뭐지? 응. 이빨 빠진 고양이 누구야? 망고야? 너야? 애기들 이빨을 모았는데 몇개 있는지 한번 새롭게 열네열네개 14, 모았다. 망고! <웃음> 망고! 고양이 이빨을 주우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 아시나요? 고양이 이빨은 평소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해결될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길 좋은 기운을 줍니다. 이 행운의 고양이 이빨 펜던트는 하는 일이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. 행운의 고양이 유치로 만든 악세사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총 4가지 모양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별 모양의 은으로 된 문스타 은 목걸이 레드 팔찌 아예쁘다 키링 구독자님들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드릴 펜던트를 공개합니다 금색의 펜던트로 어느 목걸이에 걸어도 어울리는 이쁜 펜던트입니다 이 펜던트를 몸에 지니면 행운을 준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행을 타지 않아 질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은목걸이. 총 16개의 망고, 체리, 모찌의 이빨을 찾아서 이쁜 팬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11개의 이쁜 행운의 고양이 이빨 팬던트를 구독자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며 행운을 나누어 드릴 방법은 댓글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. 2월 27일 일요일 저녁 9시 예정인 라이브 방송에서 이 영상에 행운이 꼭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적으신 구독자 3명을 수빈 집사 마음대로 뽑고 이번 영상 포함 이후의 댓글에서 유튜브 댓글 추천기로 네 분을 랜덤으로 뽑겠습니다. <웃음> 또 3월 13일 일요일 예정인 라방에서 나머지 네 개의 펜던트를 한번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는 이 영상과 라방의 댓글에 올리겠습니다. 행운의 고양이 이빨 펜던트는 작가님께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들기 때문에 각각 다른 모양의 이빨로 조금씩 다르게 제작될 것입니다. 약한달 동안 하나씩 제작하여 개별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귀여워. 감사합니다. 망고?